제발, 나와라. 나와라. 제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눈, 눈, 충혈된 것 봐. 어? 어, 무서워. 와, 뭐, 뭐야? 이분 신기해, 보라색이야? 개구리 같은데? 어? 어, 어 깜짝이야. 다람? 다람이? 어라? 오늘 오, 6월 5일인데 벌써 이게 그거 됐다고? 어라? 제 위시가 헐! 심지어 다람이 제 위시리스트에 있던 애예요 다람이가 제위신데 친절 친절 친절 캐릭터의 다람이가 제 위시예요 와 대박이다 저운운 운 이번에 너무 대박인데? 딱떡 스톡일까요? 아니면 자연이사일까요? 아 귀여워 어머어머 어머. 와 여기 다 단풍집이에요 대박이다 다아 제발 자연이사일까? 아안하네 섬에서 왔대요 그러면 어 누구 다른 분 섬에서 방출돼서 온건데 스톡이네 스톡이면 다른 데서 옷받고 가구도 바뀐거예요 아 저는 근데 뭐 상관은 없긴 한데 말안 걸어도 오네 애플아 나 갔다 올게 내가 좋은 친구 데리고 올게 누가 나올 것인지 저는 느키 성격이나 아니면 성숙 또는 운동광이 좋을까 다람이가 이제 친절이니까 마이 행니운빠을 보여주읍시다 아 처음부터 나오면 난 너무 좀 재수 없는데 <웃음> 안녕 머리 봐, 머리 봐. <웃음> 안녕 브리트니야 <웃음> 브리트니 스피어스야 댄스를 좋아. 얘 아이돌이에요 브리트니, 브리트니였어요. 이트. 이트 나온다. 느낌이 좋아. 어디있지 어? 아. 힘들어, 아니에요,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할아버지가 잘나오는거야 근육에 의지해도 된 u 혼자 있어도 힘들어 보이시는데 o n d a i 요 a h i 이다전 v o i 를몇번 n 세요한 번요 이랑 같이 오는 게 귀여운 것 같아. 아 아니 아니, 저위 위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아니, 네 죄송해요. 응 음, 오렌지 점이다. 바브리에 눈썹이 너무 진한 거 아니냐고 아 오도독이래 인삼은 음. 가고 안 나오니까 넘어가요 약간 그 나루토의 성충이 눈썹 같아요 오트죠오트면 개구리야? 아 스트로? 아 싸우제 음. 싸우제 사우제에서 마음에 안 들어 와! 와 이거 운 되게 좋은데? 빗자루와 쓰레받기 네, 괜찮아요 저는 30탄에 나옵니다 음,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아아이제 양철 쓰레기통에 음또안나 아, 교수님이시네 교수님 대두이 섬에 있다가 이사가신 거 교수님 아니에요? 아유 교수님, 아유 교수님. 아, 속눈썹 아래 속눈썹이 아래 속눈썹이 너무 귀신가 아니냐고. 오늘 약간 봄님들이 많이 나오네. 약간 오늘 눈썹 찢은 사람, 찢은 친구들. 눈눈 아, 눈 충혈된 것봐. 눈 충혈된 거 너무 무서워 곰 나오는 거 보니까 미에 나오는 거아니 오늘 미에 기대해봐도 됩니까? 오늘 근데 뭔가 눈썹 두꺼운 애들이 자꾸 나와요 어? 대나무 느낌 좋은데? 어어어어 어. 어, 어, 미안 미안 아유 진짜 실수야 이건 진짜 실수야 뭐 아, 죄송합니다 마릴리니 아, 마릴리씨 마릴레 너무 죄송해요 사모님 스타일이네 죄송해요 나 때리려고 때린 건 아닌데 아, 나와라 엄청난, 엄청난, 분과 마주하게 엄다 철소! 엄청나게 강해보이는.. <웃음> 짱구아빠청 <웃음> 너네 눈썹이 다왜이청난 엄청난, 엄빠네엄청가 엄청난, 엄청난, 엄빠난 엄청난, 엄 짱아빠 닮았다. 대나무숲 분 올리브. 오 어, 올리브 너무 귀엽다. 아기곰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올리브도 귀엽다. 올리브도 귀엽네. 아기곰들은 진짜 쫄다 귀여운 것 같아.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여기 누구니? 어. 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다람이가 자연 이사 왔거든요. 아 자연 이사 그 모스토? 우리 이사가 왔는데 바로 옆에 있던 귀요미가 이사 왔어요. 친절히 지금. 문리나의 귀요미의 다람이의, 어? 아니, 근데 친절히 세 명이나 되네? 어, 귀요미 너무 귀여워. 아이, 귀여워. 귀요미 너무 귀엽다.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송근의 기분이라고. 아, 거짓말 아니지. 어, 귀여워.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몇 투죠? 12트. 예! 12트 만에, 12트 만에 나왔습니다. 제가 25트쯤에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12트만에 귀요미가 나왔고요아 귀여워 청소한다 저 옷도 귀요미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와 아, 귀요미의 첫 이산날 귀엽네 나탈리 나탈리 제발 나탈리. 나탈리 나탈리 저 이제 두 명밖에 못 데려오거든요 얘 글씨가 작아져 버렸네 설마 처음부터 나오는 건 아니겠죠? 아아 아. 머리 포도송이야 뭐야 골드 아하 이름이 스커트야 어 뭔가 되게 골드다 네. 금불손에 네. 금 금불손에 금불소 어자 오늘 저는 오늘도 나탈리 데려오고 싶어요 나탈리 나탈리 최하얀 발헐 아니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뭐지? 헐 이틀에 나탈리 내가 너를 어제부터 기다려왔다고 아니 마일섬을 좀 많이 돌아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빨리 나와버리면, 응? 어? 어, 나탈리 너무 귀엽다. 되게 우아하다, 그쵸? <목소리> 나탈리, 내가 꿈에 그리, 내가 꿈에 그리던 사람이야. 라니까? <목소리> 우리 섬에 아버지 아닌데? <목소리> 나, 나 완전 든든한 스타일이지 나 힘도 엄청 세. <목소리도> 오 나탈리 지금 제가 입은 옷 입어도 완전 예쁘겠다 그쵸 <목소리도> 아 나탈리 진짜 나탈리 예쁘네~ 햇볕도 잘 들어오고, 응? <웃음> 나탈리 버전도잘 들리네요. 눈 나갔다 기야 바로 이사 왔네. 빨리해 아, 나탈리 너무 예쁘다. 이거 벽지랑 바닥 너무 예쁘다! <웃음> 마음먹었어. 50번 안에 차두리를 뽑겠습니다. 50트, 50트 안에 차두리 갑니다. 내품에 따기야. 차두리 따기야. 내 품의 따기야. 나와라 차두리. 어, 근데 저 저분 치아가 너무 무서워. 오우 oh, 쉣! 웃고 있는 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약간,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어. 해봐봐. 입만 웃고 있어. 에셀리아. 차를 입 떠물고 있으니까 더 낫다. 에셀리아. 응? -E. 뭐. 일트, 일트. 우리 차돌이. 우리 차들이 내가 왔다. 어? 닌토. <웃음> 닌토래. <웃음> 닌자 토끼니 하면서. <웃음> 오, 닌토도 운동이에요? <웃음> 미안해. 나는 차들이 아니면 안 돼. 너희의 마음 다 알겠지만 아로마스틱. 제가 지금. 운동 기구들을 듣고 와가지고 효과가 좋은 건가? 오늘 운동 좋은데요? 느낌 좋은데요? 느낌 좋으니까 조개 가져가자. 벌써 흐름 탔다. 운동 흐름 탔다. 야, 오십 트까지는 편하게 보겠습니다. 오? 어? 이 처음 보는 주민 아니에요? 아니 어왜 이렇게 알록달록해? 진정한 얼룩소잖아. 화자. 와 어쩜 이렇게 보라색, 남색, 노랑색, 민트색, 빨강색, 까만색, 흰색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지? 메르시레헐어 갑자기 오버워치가 확 땡기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50, 50초에 나와요 어머! 귀여워 아이 펭귄들 너무 귀여워 펭수 펭수야 펭수 이름 펭수야 펭수도 너무 귀엽지 이런 몸매를 보면 우리 건우같아서 다 너무 귀엽다 불타지 소화 응 응원할게 <웃음> 아 귀여워 조종사 펭귄이야 아 눈봐 펭귄 어 귀엽다. 얘는 진짜 제가 다른 섬에서도 잘못본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뱃살이 너무 귀엽다. 얼굴도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이번에 어떤 주인이 또 있을까? 오! 어 뭐야? 토끼 같은데 무슨 점이 있고 쿠키같이 생겼어요 얘가 어 무서워 어, 약간 유령같다 아 이유 난좀 너무 무서운데 약간 주원같지 않아요 주원? 어 약간 나는 어 나는 아니야 나는 약간 오, 뭔가 얼굴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있는 것 같아요 주것같아 이번에는 아또 사자 사자 건우섬에 있는 그 라이언 같은데 뭔가 그 사자의 듬직하고 멋진 모습을 표현하지 못했달까? 아니면 신발처럼어 이렇게 됐는데 누구야? 아, 원숭이, 아, 원숭이네. 오케이. 이번엔 누구냐? 어? 어, 얘 이름 뭐더라? 아, 안초비? 앞머리가 근데 누가 이렇게 파먹었어? <웃음> 아니, 앞머리를 떼서 눈썹에 붙인 거 아니냐고. 아니, 앞머리가 왜 저렇게 파먹었지. 누가 입으로 불이로 암! 이렇게 한거같지않아요 아직 멀었는데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봤어 봤어 아니야 아니야 어어 어어 아니네 이 친구 이 친구 어.. 가까이서 보니까 더.. 와, 뭐야? 뭐야? 입분 심지어 보라색이야? 빨간색, 노란색, 까만색에.. 에입분 보라색이야! 오, 완전 내스타일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놀람>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 누굴.. 기분이 같은데? 어, 깜짝이야. 얼굴이 약간... 어, 이게 코스 염인가 어! 얼굴보고 깜짝 놀랐다 투투 아 느낌이 아이소토프 오 성수이다 이거 성수 가닐까요 눈이 이렇게 축축축 되어있는데 아이소토프. 아니구만. 아, 그럼 빨리, 빨리 50틀을 채워야겠는걸? 아이언맨 아니야? 어? 아이언맨? 당신은 아이언맨? 와, 진짜 히어로인데? 어, 미란이야. 인지 아닙니까 캐릭터인데 대두님이 좋아할 개성 강한 개성 강한 캐릭터 단순 일말이구나 뭔가 히어로 딱 히어로 옷을 입고 있어 저희 동네에 있었지만 삐뚤어진 입을 견디지 못하고 보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도 약간 우리 섬에 한나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나는 항상 생각해 왜 굳이 입을 삐뚤하게 만들었을까? 러니까왜 가만히 두지? 제들만 저렇게 만들어놨어? 어 얼룩소? <웃음> 속눈썹이 너무 샤라라라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속눈썹에 왕관이 있는 줄 알았어. 어, 마틸다! 어, 이름 마틸다야! 얘도 성숙 같아요. 어, 핑...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순정만화 눈 같은 뭔가 이 속눈썹이 강조되어 있고, 핑크색이 섞여 있어. 얘도 성숙이죠? 속눈썹 펌이 아주 잘 나왔네요 어저 정도면은 한, 한 시간 붙이고 계셨겠는데 아니면은 스톡 이사 아 맞다 저번에 스톡 이사가 왔어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다람이가 이사가 왔더라고요 아, 시간을 도 오면 어어 악마숭배 저번에 악마숭배소는 남자소였던것 같은데? 남자소인가? 여자소인가 원피스에요 이거 아니면은 어 사제사제같은 옷인가? 아니네 어, 너무 무서워 젤 무서워 조소가 <웃음> 이사를 내보내려고 해도 그렇잖아 철갑 악고 악어? 아고가 이렇게 피부가 뭔가 뺀질뺀질한 철로 만든 것 같지? 파도맨 <웃음> 뭔가... 악어 피부가 왜 저렇게... 천 같지? 매끈매끈하죠? 아, 함선 악어예요? 아... 저기가 약간... 얼굴이 함선같이 생기는 건가? 어라나! 음? 크리스틴! 헐! 아까 전에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크리스틴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사퀸이다 아 진짜 표정 봐어머어머어머평양세에도 있었다 세상 크리스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알록달록하네요 핑크색 흰색 살색 진한 핑크 자주색 초록색 연핑크 노란색 까만색. 색이 진짜 다양하게 있구나. 잘 지내지, 크리스틴. 언제가 너를 본것 같아. 네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왠지 오늘 처음 봤는데도 낯설지 않은 이 느낌. 아, 이제 55분인데. 아. 아 마음이 약간 되게 마음속에서 두가지의 마음이 들어요 아 지금 이때 차들이 나오면 대박인데 어 1시 딱 직전에 12시 58분 막 이럴때 차들이 나오면 진짜 너무 대박이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아니야 방송분량을 위해서 어 운댕의 지옥편 해가지고 어.. 차두리가 네, 며칠 네, 동안 안 나오는 것도 괜찮겠는데, 싶은 생각도 들고... <웃음> 어, 근데 머릿속에서 지금 두 가지의 마음이 쌓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어? 이 누구야? 아, 깜짝이야! 갈갈이! 어! 인상이! 어나 인! 어, 너무 강한 인상! 어 나는 너무 이렇게 진하게 생긴 스타일을내 스타일 아니야 어 나는 너무 진한 스타일 별로더라 이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마트 한식! 한시 막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나오면 내일 이어서 이어서 가요 혹시나 모르니까 거울 한번 보고 자, 오늘 지금 거울 처음 봤어요 원래 아까 거울 보면은 좀 좋은 애들 잘 나오는데 거울 처음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면 진짜, 이거는 드라마다, 드라마. 제발. 지금 나와도 완전, 완전 대박이야. 아... 아니야... 저는 환공포증이 없는데 환공포증이 생길 것만 같아 저 머리에서부터 이볼 따구도 동그라미, 얼굴도 동그라미, 콧구멍도 동그라미, 눈도 동그라미인데 심지어 저 옷도 다 저렇게 되어있어 팔도 동그라미고 어 이제 어... 환 공포증이 없는데 환 공포증이 생길 것 같아요. 저저 저, 저, 저런 친구들은 제가 마음에 들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 방송을 보시다가 어? 환 공포증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방송을 보고 싶은데 곤란할 수 있지. 언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니까. 네. 잘 안나올거 같기도 하고 코알라 코알라 어, <웃음> 코바 <웃음> 아니 코도 엄청 근데코구멍도 엄청 커 <웃음> 숨쉬기 좋겠다 진짜 코알라가 대나무섬에 살아 <웃음> 코알라야 <웃음> 귀엽네. 준이랑 제대로 살아보지를 못했어. 오 예쁘다. 이 친구들, 저번에 봤던 친구인데 빅토리아, 빅토리아도 되게 우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웃음> 행동력이 넘치네. 그렇지, 나. 빅토리아 예뻐. 오, 빅토리아가 위시에요? 데려다 주고 싶다, 빅토리아. 오렌지성.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오! 어, 곱소리래 헐! 차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양이 나오네, 지금 이 시간에. 저 머리 귀 크로와상 아니야? 어 곱슬이래 귀여워. 오 양이 나옵니다. 메헤메어 네, 네, 네. 곱슬이 귀엽다. 양들도 다 예쁘게 생겼네. 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크루아상 같지 않았어요? 난 크루아상 먹고 싶다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식탐이 많을까요? 이게 안 나오면 더 갖고 싶어 사람이 희소성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못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막상 가지면은 또 별생각 없는데 못 가졌을 때 그렇게 갖고 싶잖아요 차들이 나와라 차들이 나와라 체들이 나와라 체들이 나와라 어디있어? 아, 있는지도 몰랐어 아, 지미 지미 왜 눈에 눈물이 맺혀있는건가요? 얘왜 우는 거 같아 눈에 눈물 맺힌 거 아니에요? 저눈 표정 근데 입은 왜 저렇게 치아 두 개는 또 귀엽게 나와있어 어 앞머리도 핑크색이야 애가 약간 좀 울상이다 누구야? 하마? 어 귀여운 원피스 입고 있잖아 어 얘도, 얘도 귀엽지 않아요? 뭔가 치아 이렇게 나온 게 너무 귀엽다 눈도 귀엽고 눈이 나랑 똑같은데? 그죠? <웃음> 내가 약간 이런 눈을 좋아하나보다 맞습니다 내가 저런 눈을 좋아하는 것 같아 랜린랜드데 오! 느낌 좋은데? 오 라탄 침대 아. 이 섬은 빨리 갈수 있겠어요 다음 오늘 잘때 아니요 입 벌리고 앉아 오 다른 라이온이다 <웃음> 어머 그 해변 룩인데? 썬글아 <웃음> 썽글? 썬글이 보니까 여행가고 싶다 나도 저런 파인애플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나도 여행 가보고 싶다 썬글이 여행,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중국 펀드가 진짜 너무 핫해가지고 어. 중국 펀드를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제 저는 좀 약간 늦게, 어, 나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샀죠. 아, 귀여워. 어, 아, 너무 귀엽다. 샨티. 어, 바캉스로 여길 왔대요. 얘 성숙인가 보다. 뭔가 눈화장이나 이런 게 성숙인 거 같지 않아요? 하샤샤. 아, 오 샹티 너무 귀엽다 애플이 일본님이에요? 귀엽네 파괴형이실 내차들리를 보고 싶어서 언니 이곳을 또 왔단 말이야? 내 오늘 여기다가 자꾸 쓰면 안되는데 네 오늘 주민눈에 써야되는데 헐 제시카가 제시카가 나왔어 헉, 제시카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색감이 선명할 수가 있지 아, 제시카 제시카 제시카 위시리스트인데 제 제시카 위시리스트 인데 저는 지금 차돌리를 데리러 왔단 말이에요어 제시카 위시지 위시죠 근데 저 지금 운동강이 없어요 근데 한나랑 되게 겹쳐요 한나도 보면 약간 피어싱 하고 막 그렇잖아요 단순할 발이 있고 근데 얘가 한나랑 겹치네 한나를 보내면 됩니다 아. 아, 어떡해...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근데 실물이 너무 예쁘다. 핑크크... <웃음> 핑크크래... 동물의 소윤, 날 너무... 날 너무 힘들게 만든 그러면 제시카를 데려오고... 그래! 그래! 제시카를 데려오는 거야 제시카! 제시카를 데리고 오고 그거는 그 후에 맡기자아 정말 결심했어 그래 결심했어 내가한날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대칭병이 있어서 아, 한나 너무 좋은데 약간 대칭병이 있어 가지고 왜 굳이 동물의 숲에서 왜 굳이 몇몇 아이들의 입을 그렇게 삐뚤게 만들어 놨나 굳이 원래 동물이 그렇게 생긴게 아닌데 약간 한 번씩 마음에 걸리는 게 그거였거든요 대칭이 맞지 않는 것 채식표집 집부터 너무 예쁜데 와 애들 집중해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핑크색과 민트 집짱 예쁘다. 우리 집도 저렇게 하고 싶다. 안에는 더 예뻐요? 우와! 우와, 이거, 이거, 이거, 공사판 같은 게 여기서 진짜 예쁘게 돼 있네? 뭐 도와줄 거 없어? 내가 더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 주겠어. 집이 너무 예쁘다. 그냥 집만 있어도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허, 너무 예뻐 예뻐